안녕하세요. 별난카페입니다. 오늘은 로또 9 9 3회 분석자료를 분석 9 9 2회 복귀 자료와 함께 올리겠습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 부탁드립니다. 9 9 2의 대분류 복귀입니다. 어, 단번 때가 또 전멸을 했죠. 어, 그리고 어, 이 대분류는 어, 거의 100%에 가까울 정도로 적중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 1년에 한번 오류 날까 말까 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오류가 났습니다. 이 그룹이 전멸을 했어요. 어, 한번 복귀해 볼까요? 어, 2월 수는 33하고 아, 44가 나왔고요. 이웃에서는 12번, 또 보너스 볼 24, 26, 4 5번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6개가 나왔어요. 보너스 볼까지 포함해서요. 그 다음에 2그룹이 전멸을 했고요. 3그룹에서는 2 2이 나왔습니다. 이 그룹은 전멸했고요. 음, 이게 특이한 경우죠. 이게 1년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한 흐름인데, 어, 지난주에 그렇게 돼서, 어, 이 별난 카페 자료들이 좀 오류가 여기저기 좀 많이 났습니다. 이게, 이게 기, 준이 되는데, 분석 자료의 기준이 되는데, 이게 오류가 났어요. 어, 지난주에 말씀드리기를 이 3그룹의 2중복과 3중복, 요거 필출할 거라고, 필출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는 딸랑 한개가 나왔습니다. 자, 다음은 어, 주초 관심수였죠. 여기서는 어, 일, 첫 번째 그룹에서 45가 나왔고요. 두 번째 그룹은 전멸 하고요. 세 번째 그룹에서는 보너스 볼 24가 나왔습니다. 네 번째 그룹 전멸 했고요. 어, 세 번째 그룹에서는 요 밑줄 친 20, 어, 8, 24, 32를 관심 있게 보시라고 했는데 아, 거기서는 보너스 볼이 나와버렸습니다. 지금 음, 실적이 상당히 대분류가 아, 오류가 나면서 실적이 좀 많이 저조합니다. 다음은 주말 분석자료 복귀입니다. 어, 필출 가능 삼수였죠 어, 이게 또 전멸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삼연멸이 됐습니다. 어, 이게 삼연멸이 어, 지금까지 복귀를 시작한 이후로 3연멸이 딱 3번밖에 없었는데 어, 지난주에 또 전멸을 해서 2연멸이라서 지난주에는 꼭출할줄 알았는데 또 전멸을 했어요. 그래서 3연멸이 됐어요. 타이 기록이 됐습니다. 어, 이번 주에는 이제 필출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 날 다시 올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아, 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라 봤는데 아, 전멸을 했어요. 여기가. 특히나 이 32번은 제가 상당히 관심 있게 봤는데 38, 8에 8 배수 중에서 32를 저는 봤었거든요. 근데 보너스 볼 24, 보너스 볼한개밖에안 나왔습니다. 다음은 필출 3스 클럽 로또 헌터 복귀입니다. 라이님 자료입니다. 우리 라이님께서 올려주시는 자료가 3주 연속 계속 필출을 했는데 어, 지난주는, 어, 전멸을 했어요. 어, 라인인 자리가 상당히 적중률이 높, 높아요. 높은데, 이제, 어, 지난주는, 어, 전멸을 했네요. 자, 다음은, 어, 이번주는 이제 라인인 자료 또 기대가 되죠. 오히려 전멸 후에, 어, 또 필출 가능성이 높은 거니까요. 다음은 이별난카페가 올린 겁니다. 헌터 자료죠. 예상 3수하고 필출 3수 두 그룹에서는 요 예상 3수는 일반 분석실에 올려놨고 헌터 연구실에는 필출 3수를 올렸는데 예상 3수 그룹에서는 2 6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필출 3수 그룹은 이건 전멸을 했어요. 11, 22, 24, 일로 전멸했습니다. 다음은 주말 분석 자료입니다. 주말 분석 자료에서도는 2월 수와 고정 한 수로 올렸는데 2월 수는 13, 33, 38을 우선순위로 보세요라고 이렇게 올려드렸죠. 근데 여기서는 33이 나왔습니다, 이월 수는요. 어, 고정한 수는 전멸을 했어요. 그래서, 어, 역시 고정한 수, 이게 32를, 8, 8의 배수 중에서 32를 필출로 보고, 어, 여기 유튜브 방송에 올린 13, 32, 43 중에서 32를 고정수로 골랐는데, 어, 이게 전멸을 했습니다. 어, 이번 주는 세, 어, 세수, 어, 필출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로또 993의 분석입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993의 대분류입니다. 1그룹 필터 범위 1에서 5, 2그룹도 필터 범위는 1에서 5, 3그룹은 필터 범위가 0에서 4, 이렇습니다. 음, 지난주에 어, 이 대분류가 2그룹이 전멸을 했죠. 여기가 하나도안 나왔습니다. 어, 이제 앞으로는 이제 쭉 이게 이제 적중을 할 거예요. 또 이게 1년에 한번오인할까 말까 할 정도라고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어, 바로 그런 주였습니다. 오류가 난 주가 됐어요. 이제 앞으로는, 어, 한동안 오류 없이, 이제 이 필터 범위가 적중을 할 거라고 봐져요. 어, 1그룹을 다시 2개 그룹으로 나누면, 어, 2월수와 2월수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 지난주에는 6수가, 보너스 룹까지 포함해서 6수가 나왔었는데요. 이제 이번 제이 주서부터는 필터범위가 1에서 5로 적정할 거라고 봐서요. 이 그룹은 3개 그룹으로 나누데요. 는 3중보, 2중보, 기타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어, 여기 3그룹은 필터범위가 0에서 4인데요. 여기도 3개 그룹으로 나누면 3중보, 2중보, 기타 이렇습니다. 음, 여기 어, 이 그룹에서 2중보과 3중보 이거 아, 어, 요거, 어, 93이 아니고 3입니다, 3. 어, 93이라고 됐네요 요거 0으로, 9가 아니고 0입니다. 그래서 3번, 4, 3, 4, 5, 6, 어, 못하네요 어, 여기, 어, 2중복과 3중복 합쳐서 여기서 필수할 거라고 봐지고요. 그 다음에 기타, 기타도 어, 이번에 필수할 거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 그룹은 2중복과 3중복 합쳐서 1에서 3, 기타 1에서 3, 이렇게 필출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지난주에 아주 대분류가 오류가 났기 때문에 이번주에는 적중할 거고, 어, 그렇게 필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3그룹에서는 기타, 어, 14, 18, 31. 어, 여기가 출할 때가 이제 출할 시기가 상당히 임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번주는 그세수 중에 한 수가 출하지 않을까, 이렇게, 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심있게 여기를, 봐야 되겠습니다. 이번주에는요. 그다음에 주초 관심수입니다. 네개 그룹을 가져나왔어요. 4, 8 25, 32. 여기 첫 번째 그룹이 회기 자료에서 이게 뽑아지는 수들이거든요. 이게 지금 상당히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나오시기가 벌써 지나갔는데 계속 여기가 오류가 나고 오 있습니다. 이렇게 네개 그룹을 올려드리면. 아예 네개 그룹이 다 전멸을 하면 좋은데, 두개 그룹 나오고, 두개 그룹, 어, 전멸하고, 아니면 뭐, 한개 그룹 나오고, 두개 그룹 전멸하고, 세개 그룹 전멸하고, 이런 식이 되면 아주 로또가 상당히 지루해집니다. 아예 그냥 전체가 다 오류가 나서 전멸을 해버리면, 그 다음 주에는 이제 네개 그룹이 다출혈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니까, 차라리 이렇게 모아, 아, 몰아지는 게 로또하는, 어, 분석가들 입장에서는 더 좋죠. 물론, 이제, 이게 전멸을 하면 그 뒤에는 좀 속이 상하기나 하죠. 왜 속이 상하기나 하나. 그러나, 상이 당첨되어 있는 데는 오히려 그게 더 낫습니다. 아예 이게 전멸을 해버리면, 이 로또도 흐름이 있는 거기 때문에, 전멸을 하면, 그 다음 주에 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요즘에 보면 아주 좀이 어, 별난카페 자료가 짜증나게 하는 거가, 이렇게 네개 그룹을 올려드리면 두개 그룹 추하고두개 그룹 점이라고 이렇게 좀 가고 있어요. 약을 잃은 는 것처럼. 그래서 어, 개인적으로 이 별난 카페 개인적으로는 좀 짜증이 좀 납니다. 어, 아예 그냥 전멸을 하려면 어, 아예 전체 네개 그룹이 다 전멸을 해버리든지. 어, 이렇게 되면 오히려 어, 다음 주가 좀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 어, 좀뭐 아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어, 수초라 아직 분석이 아직 충분히 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어 수초 자료는 좀그 관심수들을 일단 글자 그대로 관심수라고 생각하시고 가볍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말에 이번 주에 이번 주까지 지난주까지 어 사면멸을 한 자료를 목요일 날 목요일 날 저녁에 올려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 이렇게 하고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 꼭좀 부탁드립니다. 그냥 공짜로 가져가시면, 공짜로 가져가시면 그 당첨 행운이 이렇게 잘안 와요. 우리 때문에 그 자료를 가져가실 때에는 꼭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가져가셔야 좋아요, 눌러 가져가셔야 대가를 치르고 가져가시는 거죠. 그래야 또... 본인한테도 어, 행운이 올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돈안 들어가는 거니까, 이거 돈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좋아요 팍팍 눌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목요일 날 지난주 무출 자료 올려드리기로 약속드리고요. 어, 이번주도 어, 행운이 있으시기 바라고요 어, 즐거운,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